오늘은 이브닝 근무여가지고 아침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데이 근무 시간 맞춰서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좀 챙겨 먹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출근하려고요. 제가 집에서 운동할 때 항상 잠옷을 입고 운동했었는데 제대로 운동하는 기분을 내려고 이렇게 운동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티셔츠는 잭시믹스 기본 티셔츠고 올해 초에 구입했는데 이제서야 뜯었습니다. 새우시. 이 카프리 팬츠는 나이키 건데 진짜 진짜 오래 입고 있어요. 21살 때 요가 한다고 산 카프리 팬츠고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긴 레깅스를 못 입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걸로 샀고요. 오늘은 모닝 요가를 <웃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어제 딱두끼 먹었거든요. 병원에서 점심으로 일번식 먹고 저녁으로는 케일이랑 블루베리랑 토마토 갈아서 주스 만들어 먹은 게 다인데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먹으니까 빠졌어요 밥 먹으면 도로 찔살 운동이랑 시기를 시작했는데 말로만 계속하다가 이제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제돈 주고 파프리카도 샀어요 시기 해보겠다고 자취하면서 파프리카 사본 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도 삶아 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먹고, 가려고 계란 더 삶아야겠다. 계란 4개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육가성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15분 분량의 모닝 요가 프로그입니다 각지표 준 바꿔서 숨 들이마시면서 위로 그리고 상체 쪽로돌려줍니다쪽으로게 안내쪽으로 줍니다 상체 숙여줍니다. 추 이렇게 가까워오쪽 골반 지 않게끔 주시고요 이제 아. 상체 들어요. 조심.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우선 집에 아. 일자 왼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왼손 바닥에 상체 오른쪽으로 돌려. 바닥에서 등을 살짝 띄워주시고 두손에 골반 옆으로 가져가서 편안하게 깍지 빼서 숨을 내쉬세요. 자주 매장 구경하다가 시향해봤는데 향이 되게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배송으로 구입한. 디퓨저예요. 이거 디퓨저 스틱은 여기다가 두 개만 할까? 세 개? 가량이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두 개는 킵해놓을게요 이거는 침대 옆에다가 놔둘게요 아이고 이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여기다가 침대맡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병이 보라색이어서 조금 엔지긴 한데 아무튼. 약간 덜 익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익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처음으로 <웃음>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 끼를 차려 본것 같아요 어제 호텔 델루나 마지막에 했는데 호텔 델루나 마지막에 챙겨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음, 진짜 이러겠지.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9월 2일까지여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버리긴 아까우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재배해 버려야죠. 점심으로 할라피뇨 치즈 소세지 먹고 출근하려고요. 부산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는데 실화인지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기로 했는데 비오는 호캉스를 하게 생겼어요 출근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줄무늬 티셔츠에다가 검은 바지, 검은 색깔 가방을 메고 어, 구겨졌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가지고 레인부츠 신고 출근하려고요 문이 닫힙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뽀송뽀송하게 도착했어요. 어휴. 아 Wow! Would there be someone r e c o g n i z a b s e They won't. It's been years since you were here. And <sighs> apologize with teeth. I can't. 집래가나나나나나 해야되는 나나이나나놀나나나나나나나나나뭐라나나야지나나나나나나나나나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잠시만. 됐다? 어? 없어? 어. 아니, 아니, 없아그어차피아 아니. 아, 아니면은 간 떨어뜨렸어? <웃음> <웃음> 찾았어. 이제 나 가면 되나? 못 찾았다. 아. 아. 마 아. 4층 눌러 주세요. <웃음> 와 여기가 <뭘> 당가장 여기가 풀장 가는 길. 마라탕 하는단 말이야. 그래 맛있을? 맛있어? 맛있수 마라탕. 버기시라고요버수시라고사람들다먹것아도 병인 것 같아. <뭘> 야, 내가 하자마자 바로 뛰어들어. <뭘> 야 뜨나? 어, 별로 뜯어, 모르겠는데? 나 뜬다 뜬다 진짜 네. 다리 뜨고있다 수영이 수영이 받아 죄 이거 애이버시라고요 애기 손종이구나 아. 우와. 우와. 대박. 바닥 13층이 없나? 그러게. 13이 안 좋은 숫자라서 그런가? 내가들고어 어. 아. 아. 죽지마 언니 <웃음> 나야지물 먹어야 되겠다. 물데 네. <웃음> 아니 마라탕 처 먹어보는 거 어. 원래 이거 한번 신문 파고 먹어야 된다 <이거>. 웃겨 <웃음> <장난을 웃음> 진짜 뭐나어곱나 7시.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 7시. 이거 뭐야? <웃음> 어, 여기다가다이 <맛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이브닝 출근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아침 겸 점심은 오이, 오이랑 대추방울 토마토, 대방토랑 파프리카, 그리고 두부, 삶은 계란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체중은 푹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인바디를 못해서 체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체중은 일단은 감량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1년 만에 면세 찬스를 쓸수 있게 돼가지고 장바구니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이제 파워 결제를 하고 올게요. 원래 면세가로 48만 2,666원인데 제가 할인은 19만 4,025원을 받았어요. 최종 결제 금액은 28만 8,641원입니다. 오늘 올리브영 들러가지고 팩을 몇장 사왔거든요. 저는 원래 메디 1,000원짜리 팩만 쓰는데 1,000원짜리 팩들이 막다 품절되고 할인 행사 끝나고 이래가지고 2,000원, 3,000원짜리 팩들로 사오게 됐어요. C&P 퀵수딩 SOS 마스크팩 요거 하나랑 메디 에어패킹 핑크랩 마스크 하나랑 C&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마스크 이렇게 세개랑 요거는 저의 최애 기초인 구달 청귤 비타시 세럼 마스크 2 플러스 1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3개 집어왔습니다. 스킨케어 하기 귀찮은 날에는 그냥 마스크팩 하나만 붙이고 누워서 자거든요. 팩은 행사하는 거몇 장씩 이렇게 사두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구입한 파스텔 우유 1.8L짜리 하나랑 아몬드 브리즈 일부러 당이 안 들어있는 걸로 사왔고요. 풀먼 다논 액티비아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파인애플 코코넛 맛으로 샀어요. Các e